이거는 이제 보조핀이 있기 때문에 이 앰프박스에서 구성품에 보시면은 이런 6핀, 파워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요. 이거를 이쪽에 여기 8핀인데 이제 8핀에서 어떻게 꽂아야 되냐. 이 우측에, 우측에 이 6핀. 여섯 개를 꽂으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.